세계 곳곳에 급성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하던 강대국들이 지금 몸을 사리고 있고요. 경제 강국을 자신하던 그런 나라들도 한국도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미국 전세계가 지금 전염병 하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 전염병하고 그러나 경제의 중심도 사람이고 사람이 움직여야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거든요 경제도 움직여지고 그렇죠 예, 돈이 돌고, 예. 나라와 나라가 서로 연락을 하고. 자, 겉모습은 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민을 고치기로 작정을 하시면 고쳐버리십니다. 예. 우리가 소선지사나 대선지사 쪽 읽어보면,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어떤 색깔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색깔 예. 무지개 빛깔 같은 색깔이에요 근데 그것이 참으로 다채로습니다 어떨 때는 죄의 얼굴을 하고 있고 어떨 때는 또 영적으로 갈증이 있고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 살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의동조에서 영적인 갈증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사모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상이나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경제가 막 잘되고 돈이 돌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연락을 하고 전 세계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하나가 되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인종의 차별이 속으로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어도 이제 그런 차별이 별로 없어지고 그러나 아직도 민주화가 안된 나라들이 있는데 중국과 북한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지 못한 나라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커민들을 나라를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이번에는 전염병으로 왔어요 전염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카 바이러스 있죠 사스 있죠 조류 인플루엔자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나오지 그리고 또 새들을 통해서 광우병 또 메르스 이번에 또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이런 전염병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해 나가시는지, 특히 우리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가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에는 색깔이 있어요 이런 신앙도 있고 저런 신앙도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은 하나인데 죄를 지은 사람도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울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미워 달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네. 자 중국에도 수많은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으로 살거든요 이번에 의사, 유명한 의사 처음에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리는 젊은 의사 잘생긴 의사 하나가 있는데 내가 화면에 그 사람을 본 정말 잘생기고 실력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도 죽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귀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울면서 매달리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동정이 일어나요. 동정.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우죽겠으면 저렇게 동정을 하겠나. 그 마음이 막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돌아오면 무엇이든 지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집에 부흥이 붙었어요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딸이 우리 집에서도 이제 아들 내가 나갔으니까 세 사람 밖에 없잖아요 스티커를 붙여놔야죠 오늘 기도 아빠 몇 시간 했어? 엄마 몇 시간 했어? 들어올 때 그거 볼 때마다 신앙 양심이 찔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예. 기도를 덜 한다든지 더 하면 점점 갈성더 하면 감사한데 덜 하면은 양심에 찔려요 이번에 무슨 저 돌아오는 금요일 날에서 토요일 날 1박 2일 동안 잠깐이지만 우리 이제 직분자들 그 새로운 조직에 소속한 사람들 놓고 지금 막 금식하고 있어 금식하면서 그 지하 내려가려고 그래도 지하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면 조용히 발뒤 급치를 틀고 다닙니다. 그거 깨트릴까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리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찢으실 때가 있어요.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이 드디어 손을 들립니다 특히 택한 백성들에게는 더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매를 맞게 해요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까 야구보서에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조금만 죄 지어도 양심에 꼬리껴도 신앙 양심을 하나님이 자기야 너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너가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지? 너는 기도의 사람이잖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정말로 많이 쓰리고 아프고,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리실 때는 하나님의 초청이거든요, 그게. 내가 나와라. 너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세요 우리가 어떤 손 잘못된 선택을 하든 올바른 선택을 하든 간에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선택을 잘못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회복이 될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나님이 또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너 내가 싸매주고 싶은데 아직 덜 찢어졌다 싸매어 줄 만큼 찢어져 있지 않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만신체가 되고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을 때 그래도 목구멍이 뭔가 막 넘어가고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그렇게 많이 죽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러는데도 아직도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더돌 거예요. 처음엔 하루에 죽는 사람이 40명씩 죽었는데 중국도 보세요. 이제는 50명대로 올라가고 60명대로 올라가고 오늘만 70명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도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고 뒤로는 더 많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대체를 해도 안 되잖아요 그 뭐야 크루즈 여객선 큰 7,000명 타는 그 관광객들 타는 7,000명 우리나라도 12명 탔대 거기에 내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배 안에서 아무리 그 배가 시설이 잘 됐다 할지라도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에 열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지금은 이제 20명으로 지금은 30명 40명 50명 60명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크루즈 여행은요 돈 많은 부자들또 웬만한 사람마다 다 크루즈 여행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잖아요 이제 아틀란타 주미교의박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우리가 김 목사님, 사모님, 김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크루즈 여행을 시켜준대요. 미국으로 해서, 남미로 해서, 브라질 쪽으로 해서 쭉. 근데 이번에 이거 보니까 크루즈 여행 타면 안되겠더라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감염이 되니까 비행기 타면 안 되겠다고 또 그러잖아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어떤 병이 창고라면 긴장을 하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마귀가 그런 것에 우리가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것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의 속도가 제일 빠르다. 죽는 사람도 살수 있고 예. 우리가 병이 걸리면 안 죽을 수 있습니까? 다 죽지. 나이 먹어서도 죽고 젊어서도 죽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게 그런 문제가 한번 주어졌다면 내 그런 일이 떨어졌다면 이제는 승부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주사위를 던져서 뭐 하든지 내가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 돼 아,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그때 승부를 걸었어요. 사모님의 웬만해서 신세한탄하고 털털거리고 그러지 않는데 아무것도 없는 인간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막. 그냥 예단 결혼식에 예단해 줄 것도 없어 우리 식구들 우리 형제들 그런 데 관심이 없어 본인들 결혼할 때는 막 하는데 동생들이 결혼할 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거지 그러니까 기대도 안해 생일날 찾아 먹은 적도 없어 거의 잘해야어다잘해야 잘해야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서 오늘이 꼭지, 꼭지 생일이다 그러면 미역국 한 그릇 할까 말까 고 너무 힘겹고 어렵게 살았거든요 오늘이 보름이에요 오늘? 오늘 보름이에요? 어제 그안 믿는 사람들 좀 만났어요 복사님. 산에 한번 갔더니 목사님 땅콩을 줘요 이걸 왜 줘요 목사님 내일이 보름이에요 땅콩을 딱 깨고 호두를 탁 깨면 그 깨는 소리에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는 보름 그 귀신을 기점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한국에 또 중국 사람들의 뿌리 깊게 깔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보름날 되면 밤마다 그 어린 아이들 이뭐 돌리잖아요. 논에 가서 지불놀이, 깡통, 모서로 저 그거 잘 만듭니다. 깡통에서 망치놓못뭐 구멍을 퉁퉁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퉁 퉁 해보시면 손들어 봐요 해보시면 지불놀이 해보시면 예. 야 여자가 했어요 여자가 어디서 거짓말하고 그래요 <웃음> 여들도 많이 해요 막 <웃음> 돌리면 그냥 휴우 휴우 휴우 휴우 휴우 휴우 휴우 휴우 그리고 또 나한테 돌리다 돌리다 공중에 다 휴우 던지면 불꽃놀이가 됩니다 예. 혹시 그때 옆 동네에서 오인숙 집사님 그때 그거 안 봤어요. <웃음> 순천에서. 근데 뭐하다가 지금 이렇게 옆으로 샜지 내가. 아, 그래다 아, 또 찰밥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자, 보름날 보름날 되면 집집마다 찰밥을 다 하니까 인심이 얼마나 후한지 몰라요. 근데 찰밥도 우아래가 있고 찰밥도 부잣집이 있고 가난한 집이 있더라고 부잣집에 보면 찰밥에다가 찰밥에다가요 막그 뭐야 돈부라고 그러죠 전라도 굵은 콩이자 시뻘건 콩 들어가지 또 들어가지 통팥이 막 들어가고 거기다가 막 대추 들어가지 잣 들어가지 또 뭐야 밤 들어가면 아구 달짝지근하게 부자집은 막 찰밥이 정말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리, 우리 가족의 대목이야 보름날이다 그러면 보름날은 밤새도록 집집마다 다니면서 찰밥을 거들어 다녀요. 대문을 막 두드리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잤던 사람들이. 왜? 명절날은 밤새도록 잠자면 귀신이, 뭐, 눈썹이 휘어진다 그러고, 뭐, 귀신 역사한다 그러니까, 잠을 안 자.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동네 저 동네,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사시는 동네가 저전동이에요? 저전동까지 간것 같아요. 찰밥 오도록.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니면서 찰밥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이 이러 찐통 밖에서 막 이렇게 막두 밖에서 세 밖에서 그때는 식구들이 다 나가니까 <웃음> 내가 어렸을 때는 형님들이 그 오두로 다녔어요 그런 쌀밥도 못 먹으면 돼지 저기 뭐야 그 빚이 찌꺼기로 그 밀기울이나 이런 걸로 먹다가 보름 날 그게 막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누님하고 나하고는 그거 지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형님들이 모아놨다가 또 가서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이야 찰밥 얻어오는 거 보면 우리가 부자 되는 거 같아 그래도 그걸 몰래 몰래 콩만 빼가지고 쏙쏙 빼먹으면 김영근 목사님이 성격이 정말 별나잖아요. 아, 그래, 그래, 그래, 한번 이는데 어렸을 때는 더별나세요딱 봐가지고 욕도 잘해. 또내 설교도 듣고 또 전화 올지도 몰라요. 어제도 전화 왔어, 목사님 김 목사 할렐루야. 지금은 그러는데 옛날에는 막 성질 나면 꽹이를 들고 그냥 나를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개씨 소식만 <웃음> 내 속에도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내가 당한 거다 복수해 줘야지. <웃음> 어. 한번 거들어가가지고만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 안 먹는 거야. 한꺼번에 다 식구들 다 모여서 먹으려고 그래. 먹마 이거 먹으면 과 죽여버려. 이개씨개 씨앙 씨앙 씨앙 씨 그러면 우리가요 벌벌 떨어서. 왜냐면 그 형님은 진짜 꽹이를 들었으니까 먹고 싶어도 그걸 못 먹는 거야 왜 꽹이가 눈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꽃꽹이가 왔다 갔다 하고 낫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협박을 해 낫을 들고 꽉 쫓아본다 그래서 엊그제 모처럼 운동하러 갔더니 같이 나하고 운동하는그 집사님 저 저기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맹실하는 사람이 있는데 배드민턴을 못참아쳤는데 나한테 뭐라그 하냐면 치다가 나한테 찬스 보니까 조사보라 조사보라 조사보라 그러네 <웃음> 뭘 조사부르지 모르지만 그 내가 치, 치다가 팍 터져가지고 <웃음>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우디. 거룩한 목사한테 조사부로, 조사부로 그렇게. 그렇게 내가 충격을 크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자, 이밥에서 조사부로까지 갔어요. 아니, 목사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아니, 왜요? 아니, 목사님, 너무 충격받으신 것 같아요. 뭔데요? 찬스 없을 때 때려야 되는데 목사님 때리라는 말을 내가 조사부로조사부로 그래가지고 목사님 깜짝 놀리셨죠 어디서 목사한테 조사부로 그랬다고 목사님 에서 그런 말을 하고 내가 충격받는게 전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니 계속 조사 주세요 <웃음> 뭔말 하려고 그러냐면 푸른 <웃음> 날에서 철밥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귀에 권사님이 찰밥을 다또 해오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먹고 싶죠 근데 아직 못 먹었어요 지난번에도 또 다른 권사님이 찰밥을 해오셨는데 그게 벌써 한 1년 전 찰밥이 <웃음> 우리 냉동실 안에 있어 여기 냉동실, 냉동실 내가 이제 가끔씩 먹고 싶은 걸태워서 먹는데 뭔 말은 딱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알아서 그냥 새겨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예? 여러분도 참 문제가 많네요.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가지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하는데 그인애를 경험하기 원한다. 할렐루야. 에브라임아 내가 네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가 어떻게 하랴? 중국 백성들아 중국 지도자야 한국 지도자야 한국 대통령아 국회의원들아 지도자들아 한국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냐 세계의 거민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랴 도대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내가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더 가까이 이야기하면 택한 백성들 너희들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영으로 살지 못하고 은혜를 소멸한 너희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지카 바이러스 전염병도 해보고 메르스도 해보고 메르스가 올 때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그때 왜왜왜 왜, 왜, 왜 제일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한국 대통령이 중, 저, 뭐야, 중동에서 나오는 그 돈을 모슬림권에 있는 돈을 쓰기 위해서 모슬림 사람들 이방 문화를 오픈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나서서 이방 문화를 오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한국으로 물물듯이 물려와요 그러면 한국이 타깃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국은 물러지는 것은 초토화돼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유럽의 선진국인 잘 사는 나라들이 모슬림 사람들은 모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IS가 판칠때 IS 자원병으로 나간 거야 그들에게 국적을 줬어요 영국, 프랑스, 벨기에, 유럽에 잘 사는 나라의 난민들에게 지위를 부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들의 가장이나 그들의 자식들이 몰래 몰래 폭탄을 제조하고 테러 조직을 만들어서 IS 단체에 가입해서 세계를 두려워 떨게 만드는 흉악한 테러 집단이 됐잖아요 그러 모슬림권이 한번 들어오면 나라가 초토화돼요 그래서 벨기에 같은 경우도요 교회 한 번은 못 세워요 교회 헌금도 정부에서 관리를 다 해요 정부에서 다 해요 그래서 우리 홀리 파인매니스트리지 교회 사키스 목사님도 감옥에 갔어요 밤에 기도를 못하게 해요 세상 정부가 교회를 간섭하게 돼요 그런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오래 선거 있을 때 여러분 잘 뽑으셔야 돼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교계를 교회를 그냥 말살하려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낙하리시키냐.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전염병을 다 동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교만을 꺾으셔. 꺾고 그래도 못 깨닫는다. 더 많이 죽을거요더 많이 죽어. 더 많이 죽어요. 애매한 사람이 죽는 거야. 지도자들이 잘못된 정책을 세우고 자기의 교만 연구직건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징계를 하세요. 여러분 세계 경제가 지금 마비됐잖아요 중국에서 자동차 라인 하나, 선 하나 못 도는 그것 때문에 모든 자동차가 울쏭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중국이 경제가 안 되면 중국만 안 되는 게 아니고 한국도 미국도 각 나라별로 다안 되고 한국이 안 되면 한국 경제가 망하면 중국도 망하고 미국도 망하고 다 연계연계돼서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더 가까이, 특간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다 써보세요.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안 나오는거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고, 너를 향해서 나의 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너는 전혀 엉뚱한대로 가고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짐승 하나하나 풀한 포기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기획에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라마다 안 믿는 나라지만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나 장차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그한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획이 없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감시망이 다 있다니까 전사들이 있지 또 사단이 우글거리는 귀신들이 사람마다 속에 들어가 있지. 그 모든 악한 영과 사단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나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구름이나 이슬처럼 하나님의... 임제와 기름 부음은 사라진 지 오래고, 하나님의 인해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들이 낮아지고, 겸손함이. 여러분, 어느 나라 지도자가 국민들 앞에 나서서,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 대통령이 잘못해서, 정책을 잘못 세워서, 여러분을 죽겠습니다. 저의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올라가잖아요.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턱! 전염병이 창고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옛날에 우리 우리나라의 헌정사에 그런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비정상적으로 호갑을 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는데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종교계 목사님들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인데요 제가 캐톨려나갔는데요 제가 이런 사람인데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랬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쪽에서 또 들고 일어나요 그게 두렵고 눈치 보여서 못한다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도 치료가 참 안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백을 원하는 곳이었어요 야 이제 너희들이 좀 니우치겠구나 너희들이 참 이제 뭔가 좀 결단하겠구나 뭔가 큰 역사가 일으켰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함께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예배와 생활을 분리시켜서 예배는 예배고 실제 생활은 하나님이 없는 생활이고 껍데기는 그위 나와서 앉아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는 일종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양면성이 있는데 그 양면성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에지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고난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초청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너희들에게는 해묵은 갈증이 있다 그 갈증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야 갈증이 풀어지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그럼 그해묵은 갈증을 어떻게 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호를 알자 힘써 여호를 알자 적어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하냐 너희들이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는데 나는 너희들의 제사에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인혜를 알기 원한다 할렐루야 또한 가지 제사보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요내 안에 숨어있는 주를 찾아야 돼요. 내 안에 감춰진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 안에 뭔가 뻔뻔스러운 것이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찍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치시고 찢으면 얼마나 아픈데요 저도 많이 맞아 봤어요 그래서 생각으로나 마음을 어떤 느낌으로나 아 여기서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제가 한번 배드민턴에 빠질 때요 교회를 개척해서 철야를 늘 하면서도 배드민턴을막 배울 때 얼마나 빠졌는지 몰라요 어떨 때는 예비 시간 앞두고도 패드멘트에 빠져가지고 수요일날도 예비도못 드리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사인까지 쫓아 올라왔어요. 평소에 사모님 믿음을 떠가 얼마나 무시했는데 불세에 책도 있을 거예요. 그내용이 사모님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본원 앞에서 패드멘트를 뺏어가지고 그리에서분질러 버리는 거예요. 한 개인가 두 개인가 그래서 월부로 끌어가지고 그거 얼마나 비싸게 샀는데. 근데 그걸 부질러버리는 거예요. 사모님은 나처럼 외향적으로 강력한 어떤 뜨거움은 없는데, 뜨거움이 본인이 있긴 있지만, 나보다 더 오래갖고 끈질긴 그런 면도였어요. 왜? 얘기를 났잖아. 여자들 옛날때 대단합니다. 막, 땀 흘리면서, 그냥 피 터지게 막, 부르으면서 힘써서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안 됐어. 그래도 내가 안 되니까, 이제 배대면 드실 때 찬스가 와가지고, 스메싱 찬스가 왔다! 조사버려! 그랬는데, 그거를 때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때리는 순간에, 허리가 끊어져서. 저녁 때사랑제다 왔어요 체를 뿐절로 들어도 안되고 이거 해도 안되고 저것도 내가 사인이 아하 참 재미있다 즐거워아 이거는 내가 이 찬스다서 때리려고 딱 하는데 허리가 뚝 하더니 그 자리에서 거꾸로 쓰러져 가지고요 움직이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님보다 더 깊이 빠지고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 취미나 스포츠나 영화나 TV나 모든 활동이 사랑과 의만남도 마찬가지고 주님보다 더 진하게 시작하면 피를 봐요 주님이 씻기하고 주님이 질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부축해서 들것에 부축해 가지고 사명교의 치아에다 강도에설정한다 강대사에다 갔다 놓습니다. 강대사에다 갔다 놓고 병원에도 못 가고요 움직이도 못해요 밥도 못먹고 앉지도 못해 누워서 하나님 옆에 회개하는 거예요 누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중독이 그렇게 무서워요 중독이 운동 중독이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해보고 저런 방법 해보고 다 온갖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찢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뼈 때려 기도하고 착장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또막 감동하세요 할렐루야 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웬만한 두려움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네. 밤에 1 2 시에 뭐1 0 시에 상악산 계동 가라는데 무당 옆에서 점치고 뭐프라카리하 그래도 아무 뭐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막 피가 부슬부슬하고 귀신이 막 눈앞에서 보이고 어? 실온집은 귀신이 눈에 보인다니까 생전에 눈에 뜨고 가나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들 다잠전는데 안개 끼는데 후레시가 점점 약에 떨어지고 깜깜하고밤 안개 끼어 있고 밤에 왜? 하나님 앞에 에산 산 꼭대기에 가서 40일 작전 기도를 했거든요 40일 작전 기도 매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시간대에 산 꼭대기에서 그 시간대까지 등산해서 올라가서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을 한두세 개를 언덕을 몇 개를 돌아서 올라간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올라와서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비 오고 안기 끼고 천둥 치울 때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또 그럴 때 부당대로 와서 푸닥거리 안에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작정한, 정한 시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깨버릴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그런 환경들이 무서우면, 내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것들은 이 시간대 새벽에, 꼭두 새벽에 가서 푸닥거리하고 귀신 신 이름을 받는데, 꼭그 앞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이렇게 이 귀신이 눈앞에서 울어요 50m에서 그 간격으로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계속 그 간격을 유지해 눈깔도 보이고 천녀귀신도 보이고 이거 완전히 전설의 고향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내가 귀신 만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해요? 영적전쟁이 이제 방언하면서 찬양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처음 열흘 동안은 계속 다쳐서 내가 내려왔어요 발목이 돌아가고 눈알 빠질 뻔하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 눈을 쑤실 뻔해 내가 피했는데 이마가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요 그것도 나중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밑에 내려와서 알았어요 매일매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열흘 동안 도대체 왜 이런가 천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사단의 역사에서 어떨 때는 벼랑 밑, 벼랑으로 떨어질 뻔한 그런 일도 있고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혀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은혜스럽고 기뻐하고 즐거움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못하실 일은 없어요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중국도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시고 세계를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왜? 겸손하고 낮아지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약속만 하면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내 안에 숨어있는 것이 있다 아, 내 상태가 이렇구나 오늘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지를 지적하시면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보시며 또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